I'm p r a y i 여 g for, my snake, for your 마지막에 1초까지 계속 앞을 향해 가. Praying 아 for you. 전할수록 자꾸만 더 늘어나는 태그와. 랭크로 새겨져가는 블란린아 까지들 그런 것들로 사람을 나누어놓지 말라며 너오르는 단어들을 손으로 덮어가렸어 어 타임 트해라 둥물과 을 쳐낸 너어 타임 트해라 밥을 비춰봐 이제 내 앞을 다시 한번 바라봐 몰래 최고의 친구가 날 바라보고 있어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Resting for your birthday r e s t i n for your everyday 만약 오늘 밤 세상이 멍멍한 And Resting for your birthday r e s t i n for your everyday 마지막에 일촉여진 개수와 불쌍가 He'll be r u i n g 오늘의프레싱 포유 뭐해서 요구 만드는 건 절대 쉬운 게아니 <목소리도> 조용한 거 보일지 않고 맞을 수 없는 법이야. 행복이란 맘속에 날 다시 바라보는 건 매일매일 일생일처럼 널 그녀물이야. 어, 센, 탑, 탱, 캐션, 차가 눈보라 지나서. 어, 센, 탑, 탱, 캐션, 나눈 피어나. 이젠 여기에 내손한번 솜솜 바물래따뜻한우 용기가 저 냉초고 있죠.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. p l e s i n g for your birthday p l e s i n for your everyday 같이 문이라도 상관없어 Plessing for your birthday p r a y i n g for your everyday 지금 여기 모인기 전기게 감사하자 희미 맘에 문화 온 나면 자희 맘에 온 남은 Plessing for you 감하리흘리 라코로 한땀이라일 라이브, 라이 예. 라이브, 라이 라이브, 라이 라이브, 라이 라이브, 라이브, 라이브, 라이브, 게이브 라이브, 라이브, 춤으로 한남 이렇게 딱딱딱딱딱 예 yeah. 항상 잘 먹고 항상 잘 자고 항상 잘 노고 잘 배우고 잘 떠들고 잘 싸우고 명파만 매일매일에웃어 없어 너 웃을 수 없어 너 노래가 없어 너 아무도 없어 너 사랑이 없어 너 사랑하지 못해 너 자라가 좋으면 돼 One o r e every day f a c i 마음 테세리로 막 한다 and waiting for y o 마지막 일 초까지 계속 와 무장해가 두려워 두려워 참두 두렵 두 풍차도 흔들지 놓 두려워 다시 무지나 흔들지 놓아갈수있다면 꿈에만 있요아그미 그런 남는 남 남는 남삶 남는 <목소리가> 곁에 있을게 와부내빨 모여 e v e 만 y day 마당 걷지 내 꿈이란 눈 산과 남성 매직 모여 버스네 빨리 모여 every day 지금 여기 모여 기다리니 감사하자 원미하게 웅장한 그을와 함께 Oh, now my best t o i n g is for you, he will obey. But now u n o i l the future, w i l obey. Oh, now my best t o n for you, he will obey.